안녕하세요. 재즈 기타리스트 방병조 인사드리겠습니다. 재즈 기타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C 스케일 아이오니안 포지션을 일곱 개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처음에는 한 옥타브, 이 옥타브만 연습하겠습니다. 이것이 끝나면 2옥타브, 2옥타브까지 이 전체에 걸쳐서 어, 하겠습니다.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. C 스케일 E 포지션. 쉽죠? One 두번째 4 포지션에서 포지션. 음정을 느끼면서 연습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. 쿠 포지션 가겠습니다. C 포지션 마지막 12 포지션입니다. 어떠셨나요? 쉽죠? 지금 오, 오 포지션, 음. 어, 이 포지션에 5번 줄로 이 스케일을 한 것이 어, A폼이라고 하고요. 다음에는 6번 줄에서 시작하는 B폼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A폼 연결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같이 따라 하실까요? 셋넷 네, 네. 에에6 7 포지션입니다. 시비 포지션. 수고하셨습니다.